이거는 방역 로봇 이라고 돼 있어요 방역 로봇 자기가 알아서 설정된 장소로 쭉 방역을 해 줍니다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게 로봇이 방역을 하네요